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솔리드웍스 2021 버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과 같은 치수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신 거죠. 자, 바깥쪽은 이제 m 3 2이 순화사구요. 안쪽은 지름 20짜리 일반 구멍이고 H7 중간 끼워 맞춤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C는 챔버죠. 어, 도시되지 않는 지시 없는 못하기는 0.5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쳤을 때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번째 나사 정보를 기입한 거죠 삽입의 주석 나사산 표시해서 수나사 정보를 기입했는데 실제 음명나사산 표시 간격이 넓다 이런 얘기죠 이거 조정이 불가능한가 물으시는데 자동으로 지정되는 음명나사산의 나사, 어떤 간격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굳이 그래서. 그렇죠? 이 표현을, 그, a p p 표현을, 어, 좀수정 하고 싶다면, 새로 표현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만드셔야죠. 그에다가 이제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음영나사산의 간격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사실은 시간 낭비라고 보입니다 정신건강이 해로울 것 같아요. 이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쓰는 거고 실제 나사 정보가 기입된 어떤 정확한 정보가 기입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표현해 주는 것 뿐이지 이걸 굳이 간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계설계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뭐 렌더링 입장에서는 이제 별도 여기에 좀 간격 좀 좁게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별도의 표현 P 2 m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필트의 표현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반단면도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이2 0에 H7 파이20 같이 지름치수가 직접적으로 기입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반단면도 처리한 상태에서 지름치수 기입이 안됩니다. 중심선을 숨기고 새로 중심선을 그리든지 아니면 중심선을 요소변환해도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치수 기입을 잘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치수 기입할 때 보통 은 캐드처럼 원통의 옆면, 옆선 있죠. 옆선과 옆선 간에 치수를 기입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원통의 앞 모서리 있죠. 여기 로 보면 원통이잖습니까? 원 원통의 앞 모서리. 그러니까 앞 모서리 양식 여기 있는 거죠. 그걸 찍으면 지름 치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치수를 기입할 때 모서리 선택을 잘못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레이어를 만드시고, 치수 레이어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만드시고, 그 레이어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치수를 기입하면 치수 레이어 색상을 따라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일부분만 다른 색깔로 지정하고 싶다.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 모델링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모델링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 죠자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사한 표시 요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죠 일단 도구에서요 측정을 해 볼까요 요 앞쪽이 지금 얼마짜리냐면 지름 32짜리입니다 그러니까 m32짜리 나사 정보를 기입하면 되겠죠 삽입에 주석에 나사산 표시 입니다. 암나사 같은 경우 는 구멍가옥 마업사 하시면서 탭구멍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나사 전부 엄형 나사산이표시가 되는 거고요자 이거 한번 찍어보죠. 그랬더니만 ks 규격을 쓰겠습니다. ks의 기계 나사산 m32 짜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냐고 또 물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왜냐하면 솔리드웍스가 설계 라이브러리 툴박 설정 1번 ks 탭 구멍 탭 구멍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m32 짜리 나사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추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추가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한번 찾아 보시죠 제가 올린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것도 있을 겁니다 찾아 보시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m30 짜리 칩을 넣고 나중에 도면에서 m32 로 가로 치수를 가짜 치수를 칩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넣죠 모서리 찍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여기는 22까지 인것 같습니다 요렇게 오케이 하죠 물론 나스한 종류 지정하실 수도 있고 표시 유형 여기다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말, 질문하신 부분에 이게 관계 너무 넓다는 얘기죠 m 3 2뭐 피치 2라고 생각했을 때2이니까 이게 띠가 몇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한열 개, 열한 개 정도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검은 띠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밖에 없으니까 되게 넓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 모양인데 이거는 솔리드웍스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게 표시 안 된다고 그러면 옵션에서 문속성 도메나 없는 나사상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자 한번 찍어보죠 여기서 면 면의 지금 어피어리언 표현이 추가되어 있는 거니까요 면 찍으시고 고급에 업 보죠 맵핑에서 밑에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있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를 가져다 쓰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cfm 파일 이라고 하면 color.ptm 파일을 가져다가 얘가 매핑을해 주는 겁니다 어디 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cfm 파일 solidworks c u p s solidworks data graphic m a t e l 이라면 요걸 가지고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solidworks가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해 주는 거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억지로라도 진짜 죽어나 사나 내 나름대로 표현을 넣고 싶다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하지 않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자 일단 낯선 표시하고 표현하고는 동시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우셔야 됩니다 그쵸? 지우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포토샵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죠 포토샵에서 어 표현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파일 새 파일 저원 사용자 정의로 보기만 십시오 이거 따라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1에 밀리미터 mm, 단위는 밀리미터라고요 포가 100정도라고 높이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피치값을 잃어봤을 때요 제작하고 좀 확대할까요 그리고 요거 누르시고 기본값선 첫번째 요거니다 그러니까 요걸 누르셔 가지고 중간쯤에 찍고 위치는 50 여기 색깔은 찍고 요렇게 약간 흐림 회색으로 겉 부분은 색상을 검정색으로 확인하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로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 하나의 띠가 만들어진 거죠 요거를 패턴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저는 어뭐 TH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새 파일 1의 팩짜리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7 패턴 금방 만들었던 거 있죠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저장을 하있습니다 바로 저장 못하니까요 저는 바탕 화면에 일단 저장했다가 해당 위치로 옮기죠 png 파일로 저장하죠 이러면 어, 어 스레드라고 있네요 요걸 하겠습니다 자 저장 하고요 확인 자 포트샵에서 작업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박스로 오셔가지고 찍고요. 면 네? 요 파일 경로 있죠? 기본 말고 고급에 오셔가지고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바텀 면에 만들어 놓은거 있죠? 그 PNG 파일을 PNG 파일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스레드 열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주사고요. 자, 그 다음에 매핑 오셔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작죠. 여기를 우리가 1 0 0배로 잡았으니까, 1 0 0 0 0 하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입히는 방식은 당연히 원통이니까, 원통형으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표현을 앞으로 계속 쓸것 같다. 다시 바뀌었네요. 1 0 0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 표현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걸 이제 계속해서 쓸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질을 저장을 하라는 얘기죠 얘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셔가지고 다시 한번 요 파일 있죠 파일을 지정을 하시고요 모든 파일 스레드 요 파일을 지정을 하고 요걸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1 0 0배로 맞춰주겠죠 여기서는 그냥 백백으로 100, 하겠습니다 하는 것 뿐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색상 이미지에서 이 파일을 저장해주는 거죠 표현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뭐에다 저장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해당 위치에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위치 있죠 C에 program 그리고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 데이터 그래픽, material, 요 안입니다. 요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한글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장이 보다는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죠. 계속 하시고, yes, my, u 어, my appearance라고 죠 하고, 그 위치에다가 계속, yes, 이 위치에다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요 거기다 이게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예스. 아, 이게 저장이 안 되네요. 그럼 바탕 화면에 일단 저장했다가 거기로 옮기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저장이 안 되니까요. 바탕 화면에 일단 저장을 하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바탕 화면에 있는 이 파일을 컨트롤 x 한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컨트롤 v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표현을 제가 삭제를 해 볼게요 삭제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여기다 또 입히고 싶다 그러면 여기 누르면 새로 고침 한번 할까요 아 이게 잘 표시가 안 되죠 그러면 솔리더혹스 한번 껐다가 표시하시는 껐다가 키면 이게 표시됩니다 아니면 이거 누르시고 요거 이거 누르세요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C에 포렌파일즈 데이터 그래픽 머티어리얼 마이 어어런스 있죠 확인하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여기 눌러보면 여기 들어있어요 드래그해서 여기 갖다 놓으면 적용이 되겠죠 면에만 적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표현열 스케일이 자하게 들어오니까 100배우로 만들었으니까 내리셔가지고 맵핑해서 여기를 100배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하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필요할까요? <웃음> 그렇죠? 근데 여기다 대고 또 저런 거 있습니다 나사산 정보를 집어넣기 위해서 삽입에 주석에 나사선 표시 아니, 원통을 잡,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 아까 22였죠 이런 식으로 덮어 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한 입장에서는 이 낯선 정보, 낯선 정보를 기입하는 게 중요한 거지 표현이 중요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표현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시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씩 이게 또지우고요 다시 한번 집어넣어보죠. 네, 집어넣고. 저는 그러면 표현을 한번 집어넣어보죠. 그 다음에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백태백으로. 100 랩핑해서 요렇게 일단 요렇게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그 도면에서 저렇게 하죠 도면에서 이제 어차피 치수 M32짜리가 없으니까 그냥 치수 그냥 M32라고 갈아치수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리 표현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22만큼 표현이 되나요? 아니죠. 면 전체에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좀 문제죠. 나는 특정 면에 대해서만 집어넣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나 또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죠 저는 이면을 보죠 이면에 들어오셔가지고 선을 하나 그리세요 그러면 특정 면에 대해서만 넣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치수를 하셔가지고 제일 위에서 아래까지 20이라고 보는 거죠 잡으시고 이 선을 이용해서 면을 나눠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선 투영시으로 하죠 이 스케치를 이 면에다가 오케이 하면 면이 나누시지겠죠 면을 나눈 다음에 이걸 집어넣으면 해당 면에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표현을 좀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 맵핑해서 사이즈를 백백으로요 100,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좀더 보기 좋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이거는 확대하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이제 도면에 표시하는 것도 아닌 방법이 되겠죠 자 이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비의 주석 나선산 표시를 해서 들어왔던 음영 나선산의 관계가 너무 넓으니까 이거를 좁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포토샵에 부터 시작해 가지고 p2m 파일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참 여기서 하나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어 나중에 렌더링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별도의 p 2 n 파일을 만드는 방식은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죠. 도면으 한번 쳐보죠. 이걸 가지고요. 자 파일, 새 파일, 도면 저는 A3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 형식은 필요 없고요. 엑스 누르죠 이렇게 보이면 한번 저장을 하세요 저장하셨다가 다시 한번 열면 요 테두리에 꽉 맞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옵션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일단 문서속성에서요 각종 걸거를좀 보기 좋게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쓰시면 더 편할 것 같죠 크기는 1 0라고요 테두리, 치수, 걸골은 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크기 1 0라고 화살표도 작아져있죠 치수, 00 표시되면 안 되겠죠. 소점이야, 00. 두, 두, 개요. 그리고 테이블 다 변경을 하죠. 음, 이왕 하는 거니까. 뷰, 걸골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뷰 이름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공기점만 별로 하고요. 도매나, 예, 음행나스산 표시해야겠죠. 당연히. 나머지는 뭐, 기본 값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죠? 자, 일단, 뷰 팔레트에서 누르고, 리셋 해보죠. 자, 그러면, 질문하신 것처럼, 요렇게, 보죠 어떤 가져올까요? 뭐 적당히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 방식은, 얘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간격이 좀 좁게 표시되겠죠? 물론, 찍고, 여기, 누르셔야죠 여기서, 요렇게. 조정이 됐으면, 오케이 누르면 되겠죠? 자, 이게 필요할까? <웃음> 뭐, 고품질화 하죠? 음.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하셨던 거는 이거죠. 한번 보죠. 뷰 팔레트에서 윗면을 하나 가져오죠.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면에서, 단면도, 반단면도, 여기를 치겠습니다. 찍고 이렇게 가져오죠.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네요. 음. 방향이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레이어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죠. 서우클릭 도구 모음 레이어 누르면 레이어 대화 상자 뜰 겁니다. 자 이거 누르시고요. 자, 새로 하나 만들어보죠. 새로 만들기, 치수. 치수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그럼 앞으로 치수를 그릴 때 모든 치수가 요 레이어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옵션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속성, 치수, 어디 있죠 레이어, 음. 자, 그러면 각각의 치수 다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짓고. 레이어를 치수레이어로 각도 치수레이어로 들어가라 원호 길이도 치수레이어로 못다귀도 치수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다 미리 세팅을 해놔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다 보죠 확인 그러면 치수를 기입하면 다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이 레이어로 들어오겠죠 물론 여기서 미리 맞춰놓고 치수를 기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두번째 질문하신거 한번 보죠 치수를 한번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 찍고 중심선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름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스케치처럼 안됩니다 그리 무슨 얘기냐면 파일 세팔 해보죠 정면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해보죠 아마 이거를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중심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죠 여기다 이렇게 그릴까요? 회전체라고 생각해보죠 그래서 치수 얘랑 얘랑 기입하면 이렇게 되죠 나오면 이렇게 되고요 지름치수 위치에 따라서 반지름치수 지름치수 이렇게 기입되니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뭐 스케치에다가 뭐 굳이 지름 표시까지 달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를 아마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 도면 치실 때만 잘못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다 어디 갔나요? 자 창을 제가 저장을 한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보죠 자, 컴퓨터 좀 불안합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치수를 기입하시면 그냥 앞쪽 모서리 있죠 모서리를 찍으세요 이 모서리든 이렇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치수를 얘하고 얘를 찍어봤자 어차피 지름치수를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렇죠? 얘랑 얘랑 찍으셔도 지름치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치수를 기입하실 때 앞쪽 모서리 있죠 얘를 찍으면 들어옵니다 찍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h7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그리고 색깔 바꾸는 거 있죠 그것도 질문하셨는데 치수를 기입하시면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오겠죠 얘랑 얘랑 각도로 들어오나요 자 이선하고 원과 원을 찍죠 원 찍고 원 찍고 이렇게요 그 그렇죠? 다음에 뭐예 그렇죠? 치수 이쪽 이쪽 이렇게 들어오죠 지름을 들어오시면 어떻게 모서리예 얘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얘를 큰걸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치수를 이제 기본적으로 빨간색인데 몇 가지 색깔만 이제 다른 색깔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도모음에서 선형식을 여시기 바랍니다 선형식 여셔가지고 해당 몇 개의 치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셔 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색깔을 다른 거로 파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집니다 다시 원래 그 레이어 색상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찍고요 기본으로 하시면 원래 레이어 색깔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작업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두 번째 요거는 선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고요 세 번째, 치수 일부만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선형식이라는 이 툴바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